아까 세무서를 열면서 도련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도련 부분이라는 거는 이렇게 페이지에서 보았을 때 여기 빨간 선과 이 하얀색 페이지의 사이에 있는 이 공간을 도련이라고 불러요. 여기좀더 확대를 해보시면 좀더 분명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 이 하얀색 공간이 실질적으로 책을 만들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종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실질적으로 인쇄돼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책의 내지한 페이지 부분이 있고요. 이 도련 부분은 어, 인쇄할 때 잘려나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도련을 상하좌우 3mm로 설정을 했죠. 실질적으로 그럼 이 공간이 3mm냐? 제가 확대를 해서 이렇게 커 보이는데. 줄이면은 작아 보이죠? 이게 3mm인지 확인을 해보려면 확대 하시고 눈금자를 보면 여기가 0으로 표시가 돼있죠 0으로 거꾸로 1mm, 2mm, 3mm인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도련는왜 있을까요? 도련는 잘려나가는 거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책은 어,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내지가 큰 전지 위에 여러 페이지가 한 장씩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접어서 칼로 이 모서리를 잘라내는 형태로 제작이 돼요 설명을 드리면 이런 큰 종이에 종이가 있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책 페이지가 이렇게 조그만한 책 페이지가 색깔을 넣으면 좀더구분하시 편하겠죠? 이런 책 페이지 한 페이지 한 페이지가 이렇게 올라가는 형식으로 생겼어요 이렇게 올라가는 형식으로 생겼는데 이거를 칼로 잘라내는 거죠 요렇게 칼로 잘라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는 잘려나간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데 사람이랑 기계가 어, 이 인쇄를 하는데 아무리 정확하더라도 1mm만 밀려도 여기 잘려나갈 때 1, 2, 1mm만 이게 인쇄가 잘못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다 라고 해보세요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 이쪽은 많이 잘려 나가겠지만 이쪽은 책이 인쇄됐을 때 하얀색 부분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책에 그렇기 때문에 도련 부분을 넣어서 그 잘려 나갔을 때 흰색 종이가 여기 내지에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함으로 도련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좀 와닿지 않으실 것 같아서 예시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도련을 지금 잡고 가지 않으면 작업을 하는 중간에 도련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어, 도련의 실수가 있음을 알게 되면 수정을 다 처음부터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도련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개념을 잡고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사진이 들어가는 경우에 특히나 도련 부분이 문제가 많이 돼요 이런 사진을 넣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내지 편집을 위해서 이렇게 넣으면 예쁠 것 같아서 넣었어요 그런데 근데 지금 이렇게 도련 부분이 여기라, 요 부분이 지금 도련이거든요. 빨간 선과 여기 종이 부분. 그런데 요 부분이 그러니까 잘려나간다는 뜻이에요. 실질적으로 인쇄를 하면, 자, 도련 부분은 다 잘려나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만나는 거는 요 사진이 인쇄된 책을 만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도련 부분에 중요한 걸 그러면 넣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왜냐면 잘려나갈 거니까. 지금 사진 같은 경우에도 이 모서리가 나와야 된다라고 했을 때 모서리를 안쪽으로 넣었어야 되는 거죠. 도련 안쪽으로. 현재는 지금 도련의 이 모서리가, 이 의자의 모서리가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잘려나가는 거예요. 이 의자가 예를 들어서 판매하는 제품이에요. 그러면 은이 의자가 잘려나가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의자를 안쪽으로 넣어주기를 의뢰인은 원하겠죠. 그래서 이 도련 부분에 이런 중요한 요소를 넣으면 절대로 안 된다. 사진도 마찬가지고 텍스트도 마찬가지예요. 도련은 잘려나갈 거기 때문에 이 공간을 예상을 해야 되고 도련이 있더라도 아까 사람이나 기계가 하는 일은 1, 2 m m 오차가 있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도련보다 안쪽으로도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꼭 나와야 되는 거라면 이렇게 인쇄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사진을 이런 식으로 넣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아 이렇게 그럼 넣어서 편집을 하면 되나요? 라고 하실 것 같아요. 두려 부분은 잘려나가니까 여기다가 사진을 이렇게 넣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잘려가는 잘려나가는 부분까지 사진을 빼주셔야 됩니다. 잘려나가는 부분까지 사진을 빼주셔야 아까 칼로 이거를 자른다고 했잖아요. 종이를 칼로 친다 라고 했을 때 보기 편하게 이렇게 칼이 지나간다고 예상을 해봅시다 빨간색 칼이 칼이 이렇게 요 라인을 따라서 지나가겠죠 이렇게 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세팅을 좀 할게요 이런 큰 전지 종이 위에 지금 인쇄가 됐다고 라 예상을 해보세요 그런데 사진을 만약에 조그맣게 넣었다 이땅 안에 종이 사이즈에 맞게 넣었다 라고 하면은 칼이라는게 이렇게 쳐서 딱 지나가면 맞게 나오겠지만 시, 실수로 살짝 삐뚤어졌어요. 1mm 삐뚤어진 거예요. 여기 지금 보면은 자로 보면 진짜 1mm 나왔거든요. 1mm 자를 실수로 해서 인쇄를 하면은 책에 이 사진만 보이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런 하얀색 종이가 끝, 끝에 나오게 되는 거죠.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살짝 흔들리더라도 사진이 나오게끔 뒤에 종이가 안 나오게끔 하기 위해서 도련을 여기까지 빼는 겁니다. 그러면 은 칼선이 잘 지나갔으면 딱 내가 원하는 사이즈의 채, 그 사진이 나오는 거고 칼선이 1mm 실수로 삐뚤어졌다 하더라도 사진에 큰 영향이 없는 거죠. 1mm 더 나오거나 또는 들어가게 되면 덜 나오는 거나 약간의 미세한 차이지만 사진이 나오고 덜 나오고는 별로 티가 안 나는데 아까처럼 하얀색 종이가 나오는 순간 티가 확나 버리는 거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도련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초반에 잡고 가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